15일 대구 북구 매천시장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진압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저녁 화재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력 및 장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도 필요한 자원 등의 지원을 통해 소방 활동을 총력 지원하라. 면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 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이 전했다. 이날 오후 8시 27분쯤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났다는 신고 접수 18분 후인 오후 8시 35분쯤 대형 1단계를 발령, 오후 8시 43분쯤 대형 2단계로 격상했다. 이어 오후 9시 34분쯤 큰 불길을 잡아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산상 피해는 조사 중이다.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5일 오후 8시 27분쯤 대구시 북구 매천동 소재 매천시장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소방본부는 이에 소방차량 등 장비 44대미 소방력 120명 등을 화재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후 83대미 223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다는 신고 접수 8분 후인 오후 8시 3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대형화재4 8분 뒤인 오후 8시 43분쯤 이를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지역 소방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경보령이다.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5에서 6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어 큰 불길은 화재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오후 9시 34분쯤 잡혔다. 다만... 남은 불씨를 완전히 끄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방당국은 초기 진화 후인 오후 10시 30분쯤 브리핑에서 총 152개 점포가 있는 농수산의이동의 A-1동 69개 점포 중 90%가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곧 밝혔다. 화재 원인 및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불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은 발령되지 않았다. 25일 오후 8시 27분쯤 대구시 북구 매천동 소재매천시장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25일 오후 8시 27분쯤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대형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큰 규모의 화재에 대해 진화작업이 계속되면서 대구 북구청은 대구 전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 매천시장 내점포 화재가 발생했다. 며 운행 중인 차량은 이 지역을 우회해 주시고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 발생에 유해 바란다. 곧 부탁하기도 했다. 매천시장은 지난 2013년 8월 29일 새벽에도 화재가 발생 시장 내 상점 3 2 5이불에타 소방당국 주산 1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매천시장은 대구도 시철도 3호선 매천시장형 남서편에 위치해 있다. 매천시장을 가리키는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이전 논의가 부상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K-200항 및 도심 군부대 대구시청, 경북대병원 등과 함께 이전을 시사 부적지 이전터 활용을 강조하기도 했다.